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공포 게임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인형 공장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못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난감 가게인 것 같죠? 완전 망한 장난감 가게 음... 음? 초록색, 분홍색, 노랑색빨강색 초-분-노-빨 저게 비밀번호 같군 초- 분-노-빨 맞다 뭐야 비디오 한번 볼까? 이게 뭐지? 플레이터 기계를 설명해주는 것 같아. 이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손바닥에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딱 해서 뼈숑 고무 고무 총 많다. 자꾸 땡길 수 있다고 하네. 퓨슝 퓨슝 아 자꾸 땡길 수가 있구나. 공급도 할수 있나봐. 아. 버튼을 뭐 두개 누를 수 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뭐이 기계를 왜 설명해 주는 거지? 아, 이게 설마 그 기계인가? 어? 그런가 보다. 이 기계를, 어? 뭐야? 어? 왜 빨간색 장갑은 없지? 왼손은? 아 오른손은? 여튼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지? 어여기있다여기있다어 대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 뭐야 뭐야 오오 오, 뭐야 저 무서워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안녕 그래, 하이파이브 응 그래 음.. 어, 저기 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열쇠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음.. 여기 약간 전기실 같죠. 전기실 같은데, 안 들어가 볼까나. 실례합니다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뭐야, 뭐야, 뭐야. 어, 야야야야 뭐야 여, 여, 여, 여, 뭐야? 어? 화에 전기가 생겼어. 쭉쭉쭉쭉 이거를 쭉쭉쭉쭉 어 뭐지? 어 이게 불 켜졌다. 아 이걸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기를 어 이거다. 전기를 연결해서 어 됐다 됐다. 어 불이 켜졌어. 자 공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인형이 없어졌는데? 얘 이름이 뭐지? 허기 허기 인형이 없어졌어 허. 그 거, 거대한 거그 어디갔어 오이 뭐야? 일단 이제 전기가 연결됐으니까 이제 문 열리겠죠? 어머 어뭐총다아 <웃음> 이거 장난감이 다 고장나있네 인형들이죠 이게 오 뭐야 어, 이건 뭐야? 뭐죠, 이건? 음. 아! 이거를 모아서 여기다 꽂는 것 같아요? 모아볼까, 한번?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쉬워! 무섭게 생겨가지고. 어, 발견, 발견. 푸르 색깔 하나. 아, 그리고 노란색 테이프.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위에있네요 와 진짜 안보이는데 숨겼어 아 찾았다 찾았다 찾 큐브 잘 모았습니다 한번 꽂아볼까? 한번 촉촉 촉촉 촉촉, 촉촉. 뭐야 뭐야 뭐야 오어 잠깐만 저거 빨간색 장갑이다 빨장 빨장 야 빨리 줘 빨리 갖고 싶어 그거 오! 내 꾸야 내 꾸! 오! 두다두다두다 오케이 오케이 빨간형 얻었구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촙! 시스템 인증 중 지분 인식하는 것같아자 이거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 약간 무서운데 이제 슬슬? 뭐야 뭐, 뭐, 뭐, 뭐. 뭐죠? 길이 어디지? 어, 뭐야. 전기 통한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아무래도 저 전기를 다시 연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꽂고. 거기다가 하나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어. 야,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데. 오, 오 뭐야, 뭐야. 오, 놀래라, 놀래라. 아 놀랬어. 진짜 놀랬어. 오. 으으으. 오, 뭐야, 뭐야. 오, 여기는 약간, 인형의 부품을 만드는 곳 같은데? 자, 인형을 만드는 곳 같아요, 여기가. 이 공장 기계를 연결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올라가 볼까? 어 이렇게 이렇게 땡겨서 길 만들고 어? 이거 전기의자 전기 음.. 아 일단 전기로 전기 한쪽 연결하고 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어 짧아 짧아 짧아 짧아 짧아 짧아 팔이 짧아 줄이 짧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아아 아, 아. 길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서 가야되는구만? 아어어어 알겠다 알겠다 이쪽으로 가서 이거 연결하고 이거 연결해서 이쪽으로 가는거지 어 줄이짜봐 줄이짜봐 더이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어어 됐다 됐다 여기 있네요? 연결. 그러면은, 공장이 연결됐으려나? 어? 됐다. 음, 뭐야. 어, 뭐야, 와, 깜짝 놀라 어, 야, 야, 야, 야, 어, 야, 공장이. 오케이. 아니, 눈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야, 뭘 봐, 야, 뭘 봐. 뭘 봐, 뭘 봐. 보지마, 보지마.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뭘봐뭘봐뭘봐뭘봐자어 이거 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뭐야? 뭐지? 어? 어? 장난감 머리 몸통 다리다 다리 아~~ 이게 장난감을 만드는 기계인가 보다 부품이 가고? 어, 장난감을 만들어도 주나봐요? 야보지여 이거 야, 나 야, 쫓아오는데? 나 쳐다보는데 계속? 왜왜왜왜 왜, 왜, 왜 쳐다보는데? 뭔 소리야 이게? 어? 색칠이 됐어 색칠이 됐어 색칠 됐다? 어야 조립됐다 조립됐다 어 뭐야 아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나 보다 이게 불량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장난감을 만드는구나. 자, 귀여운, 이제, 뭐야, 뭐 기린이야, 뭐, 낙타야, 뭐 꿀벌이야, 이게 뭐야? 이제 꿀벌 닮은 호랑이, 완성. 자, 꿀벌 닮은 호랑이, 투베르. 맛있다. 장난감 맛있다. 자,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됐다, 됐다. 오케이, 스캔 중, 스캔 중, 오케이. 점열 완료. 여기가, 여기로 가는 건가? 아야야야야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갔죠? 어어 진짜 무서워! 어 도망쳐 도망쳐! 어이 뭐야? 쫓아왔어 쫓아어쫓아어쫓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쫓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쫓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미끄럼틀, 캡이잼 뭐?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자, 자. 야! 오, 야, 쟤 뭐야. 오케이, 이번에는. 아 길이 좀 어렵다. 자. 오케이, 친구,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 반가. 일로 나오니까 이쪽으로. 자, 뒤에서 쫓아오거든. 자,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 막. 자, 집중, 집중, 집중. 오케이, 미끄럼틀. 내려간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너무 무서워, 진짜. 아악.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길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가 길이야? 어디가 길이야? 이쪽 이쪽 이쪽 오 이쪽 이쪽 이쪽 오오 <놀람> <오오오오>. 뭐야, 뭐야, <놀람> 뭐야, 뭐야, <놀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뭐뭐뭐뭐 뭐. 뭐.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로 로로로로어어어어 <놀람> <웃음> <놀람> <놀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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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인형이 막 걸려져있어요 여기 장난감들이 스탑 런노 no. 가래 여기서 들어오지 말래 자 어쨌든 허기라는 인형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이름 포피 플레이 타임이거든요 포피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포피가 어디? 어, 좀 무서운 방이 있는데? 어 포피이다 그쵸? 그 포스에 썼던? 오! You opened my case. 어, 케이스를... 왜 열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챕터 1이 끝났습니다 챕터 1은 허기 아까 그 기다란 그 인형을 물리치는 거였고요 아뭐 챕터2는 포피를 만나는 그런 게임이 될것 같은데 챕터2도 나오면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어 이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완전 난리라고 해서 했는데 완전 무섭긴 하네 와 마지막에 쫓아올 때그 소름 야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플레이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많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